부평구는 지난 30일 굴포천 생태하천 보건사업 착수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일 113 공병단 부지 바람직한 미래상과 지속가능한 도시계획방안을 주제로 제7회 갈등과 치유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를 되살리고 자연이 어우러지는 미래도시 부평, 9월 첫째 주 부평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부평 도심 속에 생태하천 물길을 되살려 자연과 함께하고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굴포천 생태하천보건사업이 본격적인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부평구는 지난 30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굴포천 생태하천보건사업 착수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구는 지난 착공식 이후 도로굴착, 하천조명 등의 각종 신고와 부지현황측량철거가옥 성면 조사 등을 완료했으며 현재 관급자재 발주, 폐기물 처리 업체 선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본격 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 구간별 하천복원계획과 1차분 공사추진계획 등에 대한 질의응답과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더불어 구는 대체주차장 마련을 위해 오는 12월 중으로 인근 캠프마켓 부지에 약 220면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약 517억 원을 투입해 부평일동 행정복지센터부터 부평구청까지 약 1.2km 복개구간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부평구는 자연과 이야기하면서 걷고 싶은 하천, 굴포천을 슬로건으로 부평지역 문화자원과 연계한 도심 휴식지와 친수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복개구간 철거로 옛 물길을 복원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생물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구는 오는 2023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준태 구청장은 굴포천 복원을 통해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부평이 생태, 경제, 문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2일 부평구 갈등관리 힐링센터에서 113 공병단 부지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방안을 주제로 제7회 갈등과 치유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갈등관리 전문가와 주민, 공직자들이 산곡동 공병단 부지 도시개발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첫 단계로 기획됐습니다. 이에 다양한 도심 내 유후부지에 대한 주민 참여 사례를 학습하며 시사점을 발굴하는 과정을 밟아 나갔습니다. 포럼은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인 변병설 인하대 정책대학원 원장이 좌장을 최선호 부평구 도시계획팀장이 113 공병대 도시개발 사업의 개요를 도맡았습니다. 더불어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대표가 사례를 통해 본 도시개발의 주민 참여를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서 진행했습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토론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는 이번 포럼을 통해 공공정책의 갈등관리 사례와 갈등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함께 공유하게 된 것이라며 무엇보다 예방, 선제적 갈등관리 역량을 높여 지속가능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산국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31일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노인 가정 10곳에 실버카를 전달했습니다. 병원을 오가는 것조차 힘겨운 한 어르신은 이제는 마음까지도 편안하게 외출할 수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부평구는 2021년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해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 공익증진에 공헌한 7명이 표창의 명예를 안았는데요 앞으로도 부평구는 양성평등사회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부평관 내총 10개의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부평구 공공형 어린이집 연합회로부터 소아 마스크 50매씩 전달받았습니다 아이들이 마스크 사용이 불편할 때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에서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영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분들 덕분에 아이들이 건강을 더욱 지킬 수 있을 것 같네요 2021년 제3차 부평학습다방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선착순 모집하며 수강비는 무료입니다 재봉틀 배우기 등 11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신청은 인터넷 혹은 방문 전화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부평구 평생교육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 추계 부평구 관경병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오는 17일까지 생후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 접종 대상입니다. 접종 비용은 한마리당 3,000원으로 지정동물병원 26개소에서 가능합니다. 광견병은 동물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이니만큼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평의 굴포천 생태하천 보건사업이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앞으로 그려질 우리 부평의 청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부평일동 행정복지센터 맞은편에 위치한 도시재생홍보관입니다. 도시재생홍보관에서는 굴포천 보건사업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담아온 영상도 있으니까요. 영상으로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